What's <놀라> the <놀라> <진짜? 놀라> 그, 네 그렇습니다. 아 네네네 아네 안녕하세요. 아네 아예 감사합니다. 아 오늘 소개드릴 해 게스트는요. 어, 지금 이미 지금 월드를 실패하고 계시죠? 치민 씨 모셔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뭐 하시 뭐 하시는 네? 뭐, 뭐 거예요? 네뭐 하시는 거예요? 아, 아, MC 같은 거 하는 거. 예, 다시, 예. 다시 다시 다시. 아. 네, 안녕하세요. VF 구독자 여러분. 응. 어, 보라보라, 비보라의 김태형이라고 아, 보라보라 비보라의김태형이라고 합니다. 네, 오늘 소개해 드릴 아. 어, 오늘을 방송 게스트가 있는데요. 어, 그 게스트 한번 모시고있습니다치미 씨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아, 그래 반가워요. 아, 이렇게 또 같이 출연하게 돼서 네, 이게 너무 영, 영광입니다. 아무래도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한 700만 분 정도 되다 보니까 아, 네. 이제 다시 네네네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, 어. 네, 오늘 인터뷰 잘 부탁드립니다. 아, 그, 그, 그, 저,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. 아, 예. 오 질문할 게 있으신가요? 아니요 그거 말고 오늘 네. 게스트 한 분이 더 있어요. 아, 네. 일단 먼저 알아요. 깜짝 게스트 한 분이죠. 저는 어, 어, 들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, 이게 그래도 아무래도 제가 또 방송을 진행하려면 사전에 먼저 다 얘기 드리는 것보다 깜짝으로 아, 나을것 같아서 아, 되게 궁금한데요. 예예. 방시필님이라도 오시나? 아, 시혁이 형은 제가 일부러 초대 안 했습니다. <웃음> 왜, 왜 일부러 초대 안 했어요? 예? 아 어쩔 수가 없어요. 거는 이제 한국에 계시니까네네네 네. 아식살 고 아닙니다. 저 어, 오늘 소개해 드릴 깜짝 게스트 모셔보겠습니다 들어오세요. 선글라스 벗고 자 씨가. 세요 안녕하세요. 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아 저, 그래 반가워요. 어, 슈퍼스타. 예. 네. 청국 씨. 네네 네. 아우. 앉으세요. 앉으세요. 아니, 아니, 없는데요. 바닥에라도 <웃음> 앉으세요. 아, 여기 앉으세요. 아이 아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거야 네, 좋습니다. 아, 뭐 저희가 이렇게 아무래도 그 방송 컨텐츠가 너무 풍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어, 뭐라고요? 방송 컨텐츠 뭐라고요? 풍부한 점. <웃음> 뭐가 <웃음> 풍. 예. 아, 반갑습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아, 아 라보라비보라 예, 예, 예. 저도 구독자거든요. 아, 그래요? 네. 아, 이거 이 슈퍼스타께서 구독을 해주시서 아, 저도 구독했습니다. 아, 진짜요? 네. 감사합니다. 네. 종국씨 알려 주셔. 아, 그래요. 이번에 개설했어요, 사실. 아, 아. 구독하자마자 진짜 4천만 개 이런. 아, 행복 그냥, <웃음> 그냥, 그냥, 그냥 영광입니다. 네. 아, 아무튼 어 오늘 어할 게임은요. 저기 때빼로 있거든요. 때빼. 뭐라고요? 때. 아닙니다. <웃음> 혹시 때빼로 맞아 보셨어요? 아니요. 그 <웃음> 인터뷰를 할 겁니다. 네, 네. 이제 오늘 또 오늘 네. 또 이제 네. 2년 만에 아무래도 그 미국 서파이 콘서트를 <웃음> 하셨는데, 네. <웃음> 어, 서파이 콘서트요. <웃음> 서바이 콘서트. <웃음> 아, 네. 하셨는데 어, 기분이 어떠세요? 아 일단 조금 긴장을, 긴장을 너무 많이. 아, 아 어, 긴장을 했다. 어, 지민 씨는요? 맞아요. 네. 저도 그아 저는 오히려 긴장보다 기대가 많았는데. 아 기대했다. 자, 빨리 나가시죠. 네. 이거 이제 저희가 팬로나 때문에 2년 넘게 동안 팬분들을 직접 찾아뵙지 못했어가지고 아, 그 확실히 한 오랜만에 그 함성이랑 이런 걸 보니까 음. 좀. 긴장이 되도록. 아이고. 지금 무대하면서도. 네. 예, 말씀하세요. 아, 아 저, 어, 어, 저, 어, 마, 말이 안 아, 아니, 카메라 잘안까 자, 자, 그러면 네. 저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노래를 한번 꺼보도록. 감사 영광입니다. 네. 네. 그랬다. 네. 음, 지민 씨는 네? 아까 얘기하셨죠? 아, 네, 네, 네. 네. 아, 요즘 TMI 있으세요? 아, 밤 TMI 좀 들어가네요. 이게 언급은 아, 아, 오케이, 오케이. 공연을 했 아, 맞죠? 거 있다. 공연하면서 어디 막박았다고 하던데 아 맞아요, 맞아. 맞아. 괜찮으세요? 네, 그 무대 할때 몰랐는데 네 이제 호텔 어, 넘어는 호텔 넘어 도중에 아파하기 시작하더라고요. 아이고 지금은? 지금도 아픕니다. 아이고 그 가서 컨디션이 한번 봐세요 끝나고. 나서. 네네. 근데 제 차례니까 네 <웃음> <웃음> 하고 음 지민 씨, 아 네. 오늘 긴장을 되게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아, 긴장 이 친구가 많이 긴장 <웃음> <있는 거야>. 제가 <웃음> 기대가 많아. 아 기대? 네 기대를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네. 오늘 공연의 만족도는 한백퍼 중에 한몇퍼 정도 되니까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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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지나가다가 보는 사람도 있겠죠. <웃음> 지나가다가 보시는 분들 4천만 <웃음> 분. 예, 아시지. <,000만> <웃음> 예. <웃음> 아, <웃음> 오르지? 아, 네. 마셔도 됩니까? 예, 예, 예. 대표 좋으시네요. 어,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. 아, 아무래도 그 음. 요즘 인터뷰도 이런 이렇게... 왜 <웃음> 구독자가 4천만 명인지 알겠네요. 그냥, 그냥 진행 방식 이 독특하시네요. 아, 예, 맞습니다. <웃음> 우리도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보고 있었잖아요. <웃음> 그 정도죠. 매일 밤마다 웃으면서 자요 아, 직접 이렇게 만나뵙게 되니까. 아, 예, 예. 괜찮네. 그 네, 맞습니다. 이제 저희도 이제 같이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. 아, 유튜브를 네, 하고 계세요? 좀브이하고있는 이제... <웃음> 아, 그래. 아, 저희도 브이 <웃음> 하고 있거든요. <네네네>. <웃음> <웃음> 아, 유튜브를 하고 아, 유튜브 아브 하고 있는데 저희 네. 채, 채널 이름은 어... 뭐였지? 그게 김상대라는 이 뭐라고? <웃음> 죄송합니다. 뭐라고? 아 뭐라고요? 아그 미니 국기 해가지고 아. 민, 민국이 이병민국이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네 저희는 네. 그 구독자가 아직 2천 3천 명인데 3천만 3천 분도 되게 저희를 끌어주셔서 음. 아이고 행복하게 방송하고 있어요. 그렇죠. 좋을 때죠. 아 뭐, 오늘 계산 때 놓고 많이 건빵 주시는. <웃음> <웃음> 누구도 안 되고 이렇게 아니요. 하시면 안 돼요. 아, 오늘 첫 생방송인데 네.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셔서. 예. 네. 네. 네. 깜짝 놀랐어요. 그러니까 아, 오늘 개설하셨는데 벌써 네. 지금 300만 되셨는데. 지금, 예. 지금 300만분. 생각보다 좀 네. 저만 어, 생얼이라서 지금 좀 약하고 많이 아, 참... 참... 아, 아, 생얼하셨어요 저도 희 예. 예. 아 저희도 다 지워져 가지고 괜찮아요. 또 검은 생만 남았어요. 질문을 예. 하신 분도 나오신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아, 감사합니다. 생얼이전 정국 씨 혹시... 화장하는 줄 알았어요. 아, 근데 제가 여기에 여러 지가않다가 <웃음> 뾰루지도 감각이 있어요. 뾰루지가 하나 나가지고 이 자리 에 나기 힘들거든요. 그러니까. 아 그렇죠, 그렇죠. 이게 복복 복불이죠. 예예예예. 확실히 만화 캐릭터 같은 느낌이. 아 예, 감사합니다. 아 그래서 어뭐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? 제가 질문. 아, 대답하실 거. 아, 대답할 거요? 뭐 말하실 거? 어. 아, 이런 진행 방식은 처음인데. 그러니까 질문을 안 해주시고 대답하시 거. <웃음> 이게 이게 매력인가요? 네, 그러니까요. 아. 어, 대답을 먼저 해라. 질문은 그 다음에 하겠다. 네. 뭐 어, 이거 되게 아 이럴 거면 사전에 연락 좀 깜짝이네. <웃음> 아, <웃음> 사전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대답하고 싶은 거다 보여드릴게요. 아그어 보자. 종시 작업 잘 되시죠? 네, 요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음. 크리스마스에 뭐곡 하나 내신다는 소리? 아 <웃음> 어떻게 하셨어요? 어? 아예 알죠, 제가. <웃음> 어떻게 하셨어요? 예 알죠. 어. 근데 이제 저희는. 같은 채널 운, 운영하고 있잖아요. 응. 저한테는 아, 얘기를 아, 해 주시라고. 아, <웃음> 아 그래도 이거 팀인데 뭐, 그래도 이 방송은 말하면 네. 지켜야 되는 방송인데. 공약 공약 무조건 공약이네요. 예, 공약 그런 거 필요 없어요. 여기서 뭘 말했다. 그런 무조건 지켜야 되는 어, 방송. 최영 씨 내일 저한테 큰 선물 하나 해 주신다고. 아, 예. 어, 가격이 어마어마하다고. <웃음> 아, 네. 아니, 저도 사실은 저도 크리스마스 이브날에 곡 하나 낼까 준비하고 싶어. 어. 예. 그래서 정국 씨랑 같이 네. <웃음> 아. 우리 작업한 거. 작업방거예요아 우리 한 거? 작업한 거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? 를 비슷한 이제 되게 이븐날에곡 하나를 내기로 했습니다 제가 어. 되게 왜냐면은 제가 재즈를 좋아하잖아요 어 재즈 스타일로? 이번에는 어 한번 고런까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근데 지미 씨가 내년 가기 전에 또 낸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내년이 가기 전에요 올해 가기 전에 음. 내년이 오기 전에 도전은 한번 해보겠습니다, 해보겠습니다. <웃음> 안될 수도 있지만 도전, 아. 도전은 아름다운 것이니까요 오늘 처음 드는 얘기지만 다들 바쁘게 사시는군요 예예예 예, 예. 왜냐면은 어... 어, 딱 빌이 왔어요 예. 무슨 어떤 저, 저희는 저희는 진짜 바쁘게 살고 그래서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어볼까 둘이서 상의를 많이 하는데 저희는 컨텐츠 내게 너무 많아요 어 스포 잠깐 한번뭐 네. 매운 여섯 대야 매운 거같운 <웃음> 그래. 것들 뭐 이것저것 제가 생각해본 경우 아 아직 공연 안 했거든요 아예 저희 저희 기획 담당해가지고 팀에서 아이디어 뱅크여서 음. 여기는 음. 이제 저희 기획하면 행동파 예 촬영하고 요간 이런 이제 매운 거못 드시겠나 아 제가요 우리 팀에서 매운 거 제일 못 먹는데 아, 예. 김치 먹고도 매우, 맵다고 하이에요 예. 예. 저는 김치 한 고등학교까지는 뭐 거의 씻어도 먹었습니다 <웃음> <웃음> 예. 물에 담가서 먹고 예예예 예. <웃음> 매워가지고. 아, 그럼 저한테 주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드릴게요. 저희 저는 뭐 신라면 아직도 못 먹어요. 어, 이렇게 상표로 얘기하시는.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<웃음> 새로 나온 라면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. 아니, 신 아, 라면, 아니, 라면. 아니, 라면이 쉬... 쉬었어요. 아, 아니, 아니 아니야, 신 아, 라면. 라면. 아, 신 아, 라면. 아 네. 불편해라. 좀 라면이 좀. 쉬어가지고 들어, 들어가 보겠습니다. 예? 아 예. 뭐 여튼 아 좋습니다. <웃음> 자, 그럼 2부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좋습니다. 네, 수고습니다 네, 수고하습니다수습니다 서류 같은 거면. 네. 네, 2부에 뵙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